어쨌든 나오서 말고 여기 나나나나나다나 여기까지 레드리스였습니다. 그 다음 곡은 바로바로바로 이집 넘어가입니다. 이 집은 아니잖아. 이 집이지. 디싱이두 번째 디싱입니다. 두 번째 디싱? 넘어가입니다. 넘어버리겠습요 가시죠. 가시죠. 안녕히 가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 저는 카밀라의 리더이자 대표이자 스타일리스트이자 매니저이자 음.. 예.. 한수인이라고 합니다 음, 매니저로서의 일을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카밀라가 잘 되기 위해서죠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저의 매력인 것 같아요 예, 제가 직접 운전도 하고 방송도 잡고 PR도 다니고 저희 이제 멤버들 옷까지 다 스타일리스트 일까지 제가 다 하고 있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밀라의 막내 메인 네, 보컬 유나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싱글 앨범 넘어가 그리고 어, 요즘에는 마카롱 만드는 거에 큰 관심을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저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카밀라에서 랩과 보컬을 맡고 있는 유빈이라고 합니다. 저희 카밀라가 이번에 두 번째 디지털 싱글 앨범이 나왔는데요. 어,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수고하셨습니다. <웃음> <수고하십니다. 웃음> 자, 지금 이 영상은 끝이 났어요. 여러분, 다음 일정에서 만나요. 갑니다! 갑니다. 이거 하세요. 함께. <웃음> 함께. 가시죠. 함께. 가시죠. 가시죠. 가시죠. 바빠요, 바빠. 가빠.